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여기는 대한민국 광주에서 보내드리는 bbs 불교 방송입니다. EBS 불교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. 참된 말씀을 바로 펴는 방송, 온 결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방송, 치우침 없는 생각을 이끌어가는 방송, 우리 것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방송, 나누는 기쁨을 함께하는 방송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주파수 89.7MHz, 105.1MHz, 105.7MHz, 호출부 h l t b 출력 3킬로와트로 방송되는 광주 불교방송은 매일 새벽 2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됩니다 편성책임 박주원 광고책임 김재동입니다 늘 푸른 새날의 방송 BBS 불교방송과 함께 밝은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FM 89.7MHz 여수 105.1MHz 광양 105.7MHz BBS 광주 불교방송입니다 HLTP. <목소리도> 잠시 후내시를 알려드립니다.